파워뱅크 조립시 주의사항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알루미늄 셀은 절연을 확실하게 알루미늄 케이스 배터리의 표면은 플러스극입니다. 물론 플라스틱 배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배터리 먼저 첫번째 배터리 주변 만약에 철케이스를 사용하신다면 철케이스 랑 맞닿는 부분 있죠. 접촉하는 부분 이쪽에 요건 절연판이에요. 베이클라이트 절연판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절연판을돼서 절연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직렬연결 부위에도 절연판을 설치해주셔야 돼요. 직렬연결 부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배터리 같은 경우 절연포장이 돼있어요 저렴 포장 써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 저렴 비닐도 한 10년 지나면, 아주 미세한 마찰로 인해서 빵꾸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렴판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병렬 연결된 부분은 저렴판 안 써도 돼요. 여기, 노출돼서 까지 해서 배터리끼리 맞닿드려요 왜냐, 어차 플러스끼리 다 부스바로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알루미늄셀은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절연을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저희 고객에게 반품받은 배터리에요 배터리에 바닥에 흠집이 있다고 반품을 했는데요 요거 원래 있었던 흠집이 아니라 배터리를 조립한 후에 뭔가 전기가 흐르는 철판 위에다 땅누으면 이렇게 돼요 자 철판에 놓는 순간 스파크가 빠지직 튀겼을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라서 알루미늄이라서 녹지 않고 이렇게 알루미늄 특유의 특징 녹지 않고 스파크가 튀면서 여기 꽃무늬가 생깁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해요. 저런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또 주의사항 배터리가 부풀 공간을 만들자. 자, 배터리는 아까 사진 보셨죠? 과충전 또는 과방전되면 부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우면 부풀어요. 배터리가 부푸는 건 정상이에요.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화학 변화가 생겨가지고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배터리가 부푸는 상황에 대비해 셀과 셀 사이에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진은 셀과 셀 사이에 5mm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셀의 가장자리에 완충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이 부푸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부풀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으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압력이 증가하면서 가운데 보이는 이게 가스 분출구예요 이쪽으로 이쪽이 펑 터지면서 가스를 쫙 분출합니다. 그것보다는 부풀 수 있는 열공간을 만들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부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셀을 조립한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계셨죠? 자, 주의사항. 전선은 최대 출력보다 3 배. 자, 이 표는 전선은 항상 두껍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 기준은 최대 허용 전류의 3배예요 자, 200A 출력의 BMS를 사용한다면 이 표는 전선의 최대 허용 전류입니다. 자, 실리콘 전선 기준으로 할게요. 실리콘 전선 8게이지의 최대 허용 전류는 200A입니다. 그래서 200A 출력의 BMS를 사용할 땐 8AWG AWG라는 건 아메리칸 중국 표기법이 아미, 아니에요. AWG는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의 약자입니다. 미국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선 규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선 두께를 쓰더라고 요 게이지 단면적을 쓰더라고요. 자 8 게이지 정도면 되네요. 사용한다면, 8 게이지 실리콘 전선 3가닥을 사용해야 됩니다. 3배. 3배. 알았죠? 최대값이라는 건, 잠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전 실리콘 전선만 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 전선을 쓴다. 일반 전선. 이 정도 돼도 200암페어 못 견뎌요. 그러니까 200암페어급 이상의 출력을 견디려면 일반전선은 포기하시고 실리콘전선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알아둬야될거꼭알아둬야될 겁니다. 전선이에 전선. 전압이 낮을수록 전선은 굵어진다. 이게 무슨 희한한 소리냐 말이 안되는 것 같죠 220볼트보다 12볼트가 더 굵어야 돼요 그리고 220볼트보다 12볼트가 더 위험합니다 전압이 낮을수록 사람한테는 안전해요 220볼트 손으로 딱 만지면 빠바바 감전되죠 12볼트는 만져도 감전이 안돼요 느낌도 안나요 그러나 정말 희한한게 전선 입장에서는 전압이 높을수록 안전해요. 전압이 높을수록 얇은 전선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전압이 낮을수록 두꺼운 전선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선의 허용전류가 앞에 이로 가볼까요? 전선의 허용전류를 보시면 허용전압이란 개념은 없어요. 전선에서 허용전류만 있습니다. 허용전류 있죠? 여기 다시 8AWG가 200A를 견딘다. 이건 전압이 1V든 200V든 200A라는 뜻이에요. 다시. 즉, 전압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선 전류랑만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그럼 계산해볼까요? 똑같은 2000W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220V에 사용하면 전기는 9A만 흘러요. 전선 어떤거 써도 돼요? 9A 전선 볼까요? 9A, 9A 어, 요거다. 18AWG 전선 쓰면 됩니다. 단면적 8mm 쓰면 되네. 8mm 근데 2000W를 12V로 쓴다. 그 전선에는 무려 166A가 흐릅니다. 어떤 전선 써야 되냐면 166이면 일반 전선은 가장 두꺼운 것 써도 답이 안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배 실리콘 전선 8게이지 3가닥 쓰셔야 돼요. 무시무시하죠? 직류 전 전압이 낮아질수록 전류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선 두께는 점점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전할 땐 전압을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어떻게 한다? 막 높여가지고 3000볼트로 송전하고 특과 2만 볼트 이상으로 송전을 합니다. 그래야지 얇은 전선을 써도 되니까.